좋아. 아직 내가 나인 채로 구원자님께 연락할 수 있었어. 얼른 마음을 정리하고 떠나자. 그 누구도 상처입지 않도록… 후... 안녕하세요, 구원자님! 오늘은 저 도시락을 싸왔어요 같이 먹어요 네? 어... 아 역시 구원자님은 못 속이겠네요 오늘은 구원자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아무래도 슬슬 떠나봐야 할것 같거든요 진짜 진짜 즐거웠어요 구원자님 덕에 친구도 사귀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여기 계속 있고 싶을 정도로 아주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어요 특히 연극을 할수 있었던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포기했던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해요 아니요, 구원자님 제가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저주에 걸렸거든요 제게는 악령이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 악령들은 때때로 저의 몸을 멋대로 차지하곤 해요 굉장히 위험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늘 삼죠 제게 소중한 존재들을 해치는 것도 포함해서요 구원자님도 이 흉악한 기운이 느껴지시죠 이제 제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악령들이 또다시 제 몸을 써서 모두를 상처 입힐 거예요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여기 아케나인에 온건이 저주를 풀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지만 이번에도 역시... 글렀네요 <웃음> 얼른 또 다른 곳에 가서 저주를 풀 방법을 찾아야겠어요. 어떻게 그러겠어요. 지금이야 구원자님이 좋은 분인 걸 아니까 이런 이야기를 마음놓고할수 있지만, 대부분은 제가 이런 저주를 품고 있다는 걸 알면 무서워하거나 놀라서 도망치는 걸요. 실제로 겪어봤으니까 알아요. <웃음>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을 해치는 저주에 걸린 방랑검객이라니 저라도 경계할걸요? 사실 저주를 풀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방법만큼은 죽어도 싫거든요 제 나름의 자존심이랄까 남을 도와주고 싶어서 해결사일을 하고 있는데 남을 희생해서 제 저주를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가 그냥 혼자 외로운 게 낫죠 죽는 것도 아니니까 응? 구원자님이 뭔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요? 하여간 정말 상냥하시다니까 구원자님이 그러시니까 제 결심이 또 흔들리잖아요 저는 모두가 좋아서 여길 떠나려고 하는 건데 애초에 제가 떠나기로 결심한 제일 큰 계기는 제가 구원자님을 좋아하니까예요 아! 참고로 이 좋아한다는 엄청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 좋아한다예요 여기 계속 더 있다가는 저 완전 구원자님한테 진심될걸요? <웃음> 난 몰라 <웃음> 그렇게까지 말하신다면요 구원자님은 정말로 제 저주를 풀 방법이 궁금하신 거네요? 좋아요. 그럼, 구원자님, 절 위해 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?